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의 안병민 김남국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dbr 294호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00년 가는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올수 있었을까 수많은 조직들이 항상 두 개의 커다란 선택을 한답니다 전략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물을팔 거냐 아니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할 거냐. 대부분 우리는 그걸 서로 다른 거, 병립할 수 없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, 이제는 선택과 집중,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. 그걸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직에 지속하는 경우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표현도 쓰고요. 개선과 탐색이라는 것들을 이 양손에 비유해서 양손을 잘 쓰는 조직이 이제는 오래 갈수 있다. 이게 두 가지 활동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음. 활동이에요. 예를 들면,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더, 조금 더 인프로 개선하는 활동은 그렇죠. 굉장히 우직한 성실성을 필요로 하고요. 음.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수학적, 공학적, 막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음. 영역입니다. 근데 이렇게 새로운 걸 찾아내는 활동, 혁신은 이게 좀 약간 똘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. <웃음> <웃음> 사실은, 어, 기업들도 보면 어느 쪽을 더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. 음, 음, 그러게 보면 굉장히 창의성을 좀 중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아주 효율과 능력, 관리. 관리 이런 네, 걸 예, 또 잘하는 예. 기업인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음, 거죠. 예. 이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어떤 자원 배분에서도 똑같은 문제 역시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역설적인 것들이 결합하는 것들이 시대적인 대세가 아닌가. 우리 경영을 포함해서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신제품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마찬가지 그런 것들 을 요즘 뭐 융합 복합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요 삭스 스니커즈라는 거. 네. 양말인 것 같기도 하고 신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두 아,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또 신을 수 있으면서 또 패션성을 뭐, 또 과시할 수 있는. 데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게 음. 아주 양말을 효율적으로 만들던 회사, 혹은 음. 신발을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던 그쵸, 회사에서 그쵸. 누군가 그런 아이디어를 들고 왔다. 음. CEO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? 음. 집에 가야 돼. 양말 <웃음> 이제 <웃음> 대분 조직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러면 자, 좋다.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효율성만 해오지 않고 창의성을 해보겠다. 근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. 음. 뭐 예를 들면 이제 HR 측면에 서상의적인 친구들 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. 음.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게 불편해해요. 음.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. 예를 들면 벤처기업하고 협업하는 거예요. 어, 예, 예. 예. 이제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걸 벤처기업들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. 그러게요. 예. 뭐를 들면 자유로운 생각, 그다음에 굉장히 고객지향성. 거기는 뭐 위계조직 이런 거 없어요. 예. 그래갖고 막 고객들이 딱 원하면 하루 아침에 바꿔가지고 예. 막 그거 이렇게 수용해서 막 새로운 서비스 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질의 결합들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사실 유교 문화에서는요. 해는 해고 다른 달인데, 근데 이 명자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요. 날 일자랑 달 월자가 함께 합쳐진 글자잖아요. 이걸 구분했었는데 어, 노자는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. 결국 다른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. 물과 네, 게... 입과 구분이란 것도요. 전 세계 몇 나라가 없답니다 아, 그렇구나. 어,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우리의 오랜 생각 중에 하나 중에 우리 업은 뭐야? 자꾸 정의하는 거 사실 구글이 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정의 못 해요. 음.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딱 떨어지게 정의하는 것들만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 왔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너무 불편한 거죠. 네. 근데 이제는 그런 모함을 받아들이는 게 내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. 이 에르메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Everything c h a n g e s but 나생 체이즈.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꾸지만 또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야.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. 이런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꿰안하는 이런 것들 이제 리더들이 갖춰야 할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 그 김현진 편집장이 이 재밌는 에디터 레터를 썼는데요. 음. 여기 보면 그 루이비통이 파리에 있는 그 공방을 지금 이제 방물관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봐요. 음. 근데 모든 전시된 선반하고 캐비넷하고에 바퀴를 달았대요. 음. 이건 이제 뭐냐? 언제인지 움직일 수 있다.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만 정정. 멈추지 않는 혁신을 계속 해나가겠다.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존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문장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공성이불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. 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불거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. 어 근데 많은 기업들이 성공의 덫에 갇혀서 경험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. 도전하시고 혁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